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웃음> 아 미안해! 아, 아, 아 진짜 아니, 뭐하는 거야! 자 우선 여러분 솔레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이번부터 제라오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오라야 오랜만이야 반가워. 너무나 그리웠어 제라오라. <웃음> 어 내가 전글갈 거야. 야야야야야 야! 우후후 우호호! 그 나한테서 뺏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웃음> 뭐요 뭐요 야오르지어 <웃음> 이거 나한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빼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요? <웃음> 어야오르지야오르지 뭐요 <웃음> 뭐뭐야 뭐? 이게 제라오라지 그렇지 이게 포켓몬 유나이크지? 아나또 <웃음> 어, 망한다. 아 어, 너무 쾌적해. 어떻습니까, 제라오라?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봉인당했던 제 제라오라 실력이에요. 아, 왜 배는 당했는지 아시겠죠? 나이스! 좋아! 나이스, 잡았죠? 아, 이렇게 갓포켓몬을 내가 왜배낸다 그랬지? 와! 이거 좀 위험하니까 살짝 먹어주고, 와볼 찍어주고, 쇽, 쇽, 쇽, 쇽. 나 둘, 셋, 넷. 세라지 죽고, 어찌강! 뭐야! 아, 됐다. 아 쾌적하다 제라오라야 <웃음> 너무 반가워 <웃음> 내 건데요? 뭐요? 개고락지 죽어 <웃음>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거야 <웃음> 잡아주고 이쪽으로 가지고 <웃음> 죽었어 오크나이퍼 실수하는데? 실수하시죠? 어 죽어! 어 피해주고 나이스 나어 죽어! 뭐여! 아이고 이거 어떡할까? 자 알라가 뒤에서 먹게해둘게요 알라 먹게해둘게요못 먹냐? 나이스! 내가 먹었지롱! 아이고! 미로갈 갈수, 가면 갈수록 제로 안좋다고요? 아 지금은 좋잖아요 아, 지금 은 좋으면 된거 아니에요? 그죠? 아, 깨리했다 야! 야, 나이즈! 궁극기를 지금 쓴다고? 와, 대단한 걸? 뭐, 뭐 맞겠지. 뭐네 판단이 맞겠지. 알라 판단이 맞겠죠. 그죠? 나 모르겠다. 이거 누구 판단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이즈! 아, 아이고. 여보세요아 제라우라 너무 좋아! 야! 아 사기야 제라우라!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봉인해 놓은 제라우라입니다. 이거 이거 초초 친다고 이걸? 어 비엣지로 뭐요? 뭐뭐뭐 이다 뭐, 뭐 지금 뭐 어주검? 야 이겼다! 제라우라 게리했다! 이지하잖아 뭐야 아이고 이건 죽어버리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웃음> 계속, 넣어, 계속 넣어 계속 넣고 집에 갑니다 저 집에 갈게요 아래 막아야됩니다 나 캐리했어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베코룡의 제라오라 캐리 좋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구만이야 제라우라 그렇게 캐리했는데 구만이야자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팀이 서포터가 있구나 힘들 것 같은데 한카리언스 정글 아니면 저는 안 쓰는 편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이유가 크기가 힘들다 예 네, 크기가 힘들고 예 네, 좋은데 문제가 초반에 이게 저거를 당하면 나이스 잡았어요 나이스 아잘 들어갔어 아 좋아 얘들아 이것이 바로 맨눈이다 이자가나 아이고 꼬리 들어가 괜찮을까? 잠깐만 이거는 다 들어가긴 기 애매한데 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우리 팀아 좋아요 일단은 제가 와일드볼트 배우기 전까지는 안 싸우거든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약간 분석을 해본 결과 아 너무 제가 초반부터 너무 싸움을 많이 하더라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팔렙 찍고 이제 나대기로 했습니다 여러 개, 여러 개 말이지. 아, 삼십 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 이제 엄청 까불고 다녀야지. <웃음> 올라간다. 우리 이상의 거지. 어디 갔까? 어, 여기 있던 거 봤던 거 같은데. 뭐요, 뭐요? 개지렁! <웃음> 아, 떨려, 떨려. 아, 어떻습니까, 제라오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제라오라 대차지. 아시겠습니까? 뭐지? 어? 요풀 포켓몬은 못가라어지가 <웃음> 제가 너무 초반부터 나댔다! 네, 너무 까불었다! 네, 그래도 제가 아 내가 왜 자꾸 질까? 패배 원인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나름 캐리했어! 음, 괜찮아? 음. 피했는데? 피해버렸는데? 아, 어디 어 갔다 우리 목까지! <웃음> 아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지. 자, 먹어주고요. 자, 바로 또 올라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라갈게요. 아 그냥 죽어라. 도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너좀 빨리 잡아야 돼서 안 되겠어. 나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 나이스!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왜또 이상한 걸 때려! 왜 이상한 걸 때려! 아, 이거 스킬이 역까했어. 이거는 제잘못이 아닌 걸로. 으흠. 안 돼.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나이스! 이거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자, 넘어가면 스파크 레벨 채우고 들어간다. 어디 갈까? 피하고. <웃음> 아, 이거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좋아. 자, 콜 들어갑니다. <웃음> 잠깐만 어디가? 야, 잠깐만. <웃음> 아,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이거 썬더, 썬더 조심해! 나이스! 와, 와 진짜 위험했다 아니, 이거, 이게 내가 트롤이라고? 내가 트롤이라고 이게? 아니야! 아, 좋아. 이현승 좋아요. 하여튼 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MVP 좋아, MVP 먹고요. 아니 이거 잠깐만, 여러분. 솔직히 이거 썰랭 아닙니까? 여기서 왜 심지 이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솔랭이에요! 트위기는 <웃음> 그 정이네요. <웃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게 호롱이가 제라우라를 되찾은 실력이고요. 아, 너무 또 이지 하네 좋았습니다.